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 편에서는 스마트폰 안에서 쓸수 있는 파워포인트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번에는 pc 안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웹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웹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즉 PC, 모바일, 웹이세 가지를 두루두루 활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만드실 때 훨씬 더잘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음 지금 오피스 웹을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2019 버전이라든지 2021 버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구매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웹 주소가 뭐냐면 office.com이에요. 이 office.com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로그인을 해주신다면 아까 전에 스마트폰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의 화면이 그대로 뜨게 될 겁니다. 단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원 노트 여러가지 것들이 뜨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는 팀즈랑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저는 기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보통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원 드라이브까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된다면 여기에 새빔 프레젠테이션, 메디슨, 아틀라스, 갤러리, 소포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추가 테마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 이런 자료가 있는데 자이 자료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기 카드로 남겨둘게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놨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만들고 pc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웹상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원드라이브 안에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단축키를 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남겨뒀었던 이런 메모 오른쪽에 이런 내용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를 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 메뉴를 보시면 은 PC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홈, 삽입, 그리기,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쇼, 검토, 보기까지 그냥 PC에 있는 파워포인트와 거의 흡사하게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기능들이 많고요. PC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웹 안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콘을 삽입할 겁니다. 상단 메뉴 삽입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 탭을 눌러서 웹상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삽입, 뭐 그림, 그리고 여기에 스톡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게 된다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대로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샘플 이미지 같은 것들을 미리 미리 다 집어넣고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좀 대충 만든 거고 근데 여기서 좀더 진지하게 만들어본다라고 한다면 PC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고 이거 그대로 삭제합니다 딜리트 키로 눌 삭제하고 그림, 스톡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 하나 선택하고 삽입 누른 뒤에 이미지의 모양, 이 디자이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일단 꽉 채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삽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채우기, 검정색, 도형 윤곽선, 없음. 자 이렇게 검정색 도형을 절반 정도만 만들어 줬고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텍스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는 흰색으로 그리고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땡땡땡땡땡땡 미용 미용 스킬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까지 키워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글꼴 크기를 키우는데 제가 단축키를 썼거든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스페이스바 위쪽에 있는 꺽쇠 있죠 뾰족한 꺽쇠 그것을 누르시면 글씨 크기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PC랑 동일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글꼴을 좀더 여기는 굵은 글꼴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글꼴 색이나 뭐 이런 글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맑은 고딕이 아니라 뭐 다른 글꼴로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체적인 진짜 편집은 PC에서 할 거기 때문에 글꼴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오피스 웹에서 넣을 수 있는 것몇 가지 좀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삽입을 통해서 표, 그림, 도형, 아이콘까지도 전부 다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여기 온라인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게 된다면 뭐, 유튜브 링크 같은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유튜브 링크도 그대로 삽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기. 뭐,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는 핏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 있는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런 형광펜 효과까지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리고 디자인. 뭐,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 때, 밝기 변화를 누른다.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전환 효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전 여기에 좀 더, 그냥, 뭐, 좀 화려해 보이게끔, 어, 여기 있는 이 커튼이라고 하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라인드 이런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좀 이따가 슬라이드 쇼를 할때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뭐 나타내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페이드 같은 것들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슬라이드 쇼에서 여기 있는 이 처음부터 슬라이드쇼 또는 현재 슬라이드부터 눌러주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C에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릭하면 저절로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환효과까지 하나하나 다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환효과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또는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어, 슬라이드쇼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전처럼 조금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웬만한 전환 효과는 다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눌러시면 여기에 세션 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QR코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이 p p t 자료를 바로 시청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PC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허용을 누르고 여기에서 세션 참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뿌려줄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표시 누르면 위쪽에 보시면 ppt.ms, mpx9vxem이라고 떠 있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바로 웹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지금 여기 뜰 거예요. 제뭐 말하는 대로 아래쪽에 스마트폰에 자막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지금 스마트폰과 웹과 그리고 PC를 엄청 적극적으로 어,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도 넘어가면서 텍스트도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가 쓰여지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션 종류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은 어떠셨나요? 라고 해서 별표를 입력해 줄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별표 다섯 개를 입력해서 슬라이드 디자인, 화자의 기술, 내용, 상호작용까지 해서 제출.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확인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데요? 이렇게 웹상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생각보다 PC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에서든지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지금 웹상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라이브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소를 공유해서 함께 볼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꼭웹 파워포인트를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강의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